가족. 어, 드디어 드디어 왔다. 우리 탄이들이 아무 편집도 아무것도 안 해야지 온전히 다 당하지. 와우. 와 헉. 완전 포장잘 됐네 오, 안 되는데. 진영 슈가 브이 지민 호비 짱구 마지막으로 RM 내가 제일 좋아하는 RM 어 대박 대박 귀여워 타이니탄 미쳤는데? 그냥 너무 귀여운데? 헐 이거 이대로 놔도 되겠다 헐. 어 이거 어떻게 뜯지? 오씨 일단 한번 뜯어봐야겠다 아 진짜 RM 오늘도 방탄 영상을 방탄소년단 영상만 한 100번 본것 같은데 와춤 영상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내가 진짜 아이돌 아이돌 피규어를 살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조심해서 열을 뜯어야겠다. 일단 지민 먼저 지민 아, 진짜 아, 너무 귀여운데 타이탄 오오 오, 마이 갓 시민 오! 오 노! 꽤 무게감이 있네 꽤 무게감이 있어 아 여기다가 여기다 끼우는 거구나 이렇게 오! 오! 빡한데. 아, 지민 진짜 내가 생각한 아이돌 중에 제일 섹시한 것 같아. 남자 아이돌 중에서 지민. 아, 너무 귀여운데 인간적으로. 그다음에 V 아, 비 진짜. 감다 아, 진짜. 짱귀엽. 아 고정이 좀잘 돼서 좋다. 왜 웬만한 피규어는 잘 고정이 안 되는데. 내가 제일 좋아하는 RM, RM 남준이 진짜 찍어놓은 영상 보면은 진짜 7년 전에 찍은 방탄TV에서 첫 찍은 그 뭐였더라? 그 뭐지? 첫 영상과 두 번째 영상, 세 번째 영상까지 다 남준이 찍은 거였는데, 그 영상 보고 아직도 진짜 동기부여를 받는데, 어... 진짜 이 영상 찍는 거는 뭐... 남준이 왜 이렇게 완전 귀엽니어꽉잘 껴진다 꽉잘 껴져서 너무 좋다 아 진짜 남준이가 했던 말 중에서 그 뭐였더라 그뭐 나는 최고가 된다 뭐 이런 말 했었었는데 네그 다음에 진형 진형 나보다 나이 많은 진형 <웃음> 진형 진형 뭐해 진짜 방탄소년단 영상 좀본 사람들이라면 진형이 얼마나 방탄소년단에서 큰 정신적인 지주인지 알수 있는데 진짜 귀엽네 이건 뭐? 진영. 슈가, 슈가. 아, 슈가. 어깨 다친 거 진짜 괜찮나? 아. 와, 슈가 진짜 잘 나왔다. 슈가 진짜 잘 나왔다. 어, 슈가 엄청 귀여운데? 윤기? 윤기 왜 이렇게 귀여워? 이 영상은 진짜 마이크 제이홉 비 제이홉이 춤을 진짜 잘 추긴 하지 코피가 때 마이크 드롭 때 마지막에. 천구 타이니탄. 아, 너무 귀엽다, 진짜. 진진 이렇게 꼽는 건가, 이거? 哇等是